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년 고민 연구소. 이렇게. 잠깐.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 음. 갱년기 여성과, 전년도 갱년기 네. 남성의 수면 건강에 관련해서, 또, 우 소장님의 전반적인 어떤 사례들을 다쭉 들어보다 보니까, 네. 사실 잠이라는 것, 이 수면 건강이라는 것이 연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인 모든 대상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대상들에게 수면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분들에게 좋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실 잠은 갱년기 남성이나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사실 저희 아이도 코를 골더라고요. 네. 그러면 청년들도 또는 학생들도 음. 수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 우리 일반인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전반적인 해결 방법을, 예, 정리를 한번 쫙 해주시죠. 네.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을 안 자면, 살 잠을 수가 없어요. 안 자면, 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피로 되게 피곤하죠. 응. 음. 어. 누적이 되면. 피곤하면, 음.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잠은 되게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음. 이 잠이 음. 호흡과 밀접하다는 거는 또잘 모른다는 거죠. 가장 밀접한데도 네. 사실은 우리가 음. 숨을 음. 한시라도 안 쉬면 안 되고 음. 심장이 한시라도 안, 안 뛰면 안 되듯이 음. 호흡은 계속 음.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잠을 자는 동안에 자꾸 호흡에 문제가 생기니 음. 그 문제를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봐야 되는 다 자니까 음. 불꺼 놓고 자는데 뭘 보겠어요 음. 그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음. 판단을 해보자 네. 라고 하는 게 음. 그건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음. 잠을 못 자면 되게 짜증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해지고, 음. 키가 안 크고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정말 성장 호르몬이 나고 네, 그런 문제들부터 음.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맨날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력 떨어지고 네. 성적 당연히 떨어지고 기억력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이 그렇죠.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 이제 청장년층 음. 한참 사회에그 정말 성과를 냈고 음.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음. 수면,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잠을 잠으로 인해서 코를 고는 문제도 있지만 음. 코를 안 고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산성이나 그런 어, 일에 대한 그 집중력 떨어지죠. 떨어지고 네. 국가적으로 굉장한 문제죠. 그렇죠. 어, 노년기는 더 심각해요. 음. 이미 잠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면 음. 지금 노인 의료비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잠을 빼놓고 자꾸 뭔가를 하려니까 음. 맨 약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까 약에도 부작용도. 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이 의료비를 반으로 줄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잠만 줄여도? 의료비 반을 줄여을 잠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잠만 잘 자도. 근데 그 잠을 잘 자는 잠을 게. 잠을 잘 자. 잠을 잘 자는 게 <웃음> 숨을 잘 쉬는 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만 해도 정말. 제가 그 베개도 있거든요. 음. 그 어떤 베개를. 아, 수면을 돕는 베개가 예, 있나요? 어떤 음. 베개를 맞을 때 기준이 뭐냐면요. 네. 머리, 머리를 머리 이렇게 딱 잡고 <웃음> 높이를 쓱 올렸다 내렸다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편안해지는 높이를 느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베개를 뱉을 때 네, 그래서 아. 이제 베개를 안 베고 손으로 네. 이제 해봐요 올리, 점점점점 데리고 올리고 해보면 은딱 음. 지점이 있어요 아그 부분이 숨쉬기 편한 아. 그 높이를 맞춰주면 숨도 편해지는 목도 편해져요 음. 그러면 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위치거든요 베개가 숨쉬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맞춰주면 호흡과 목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음. 근데 혀가 막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 호흡이라는 게 네. 단순히 뭐 우리가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살았지만 음.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잡아주면 굉장히 숙면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막 수술을 하거나 이상한 막, 그, 양압기 음. 같은 거안 쓰고도 음. 가능하거든요. 음, 좋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음.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화난 음. 날씨가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음.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있겠죠. 음. 누군가가 눈을 가렸을 수도 있고, 뭘 뒤집어 쓰을 수도 있고, 해가. 갑자기 먹구름이 올라서 가려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될수 우리가 해결해야 될수 있는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 깜깜해졌으니까 불을 켰어요 네. 깜깜해졌니까라이터붙불 켰는데 내 눈을 가렸는데 라이터불불 불 켜면 뭐예요 음. 여전히 깜깜하겠죠 음. 전기가 나갔는데 그건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음. 그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아는 방법 중에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 소리를 들어보자. 호흡은 소리를 들어봐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특별히 그 소리는 잠잘 때의 소리. 그렇죠. 네. 잠잘 때의 음. 눈으로 음. 보이지 않는 음. 거니까.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의 숨소리. 네, 네. 숨소리 체크해서 그것만 정상으로 거. 회복해져도 음.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어 그렇습니다. 네, 방송이 좀 세련되지 않나요뭐 <웃음>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